이제 앞으로 거의 한 1시간 반정도 남았네요 진짜 이번 년도도 아... 이제 정말 마지막인건가 이제 19년도가 지나버리면 이제 저가 21살이 되죠 아... 내 꽃다운 스무살 아 스무살이 간단히 아... 평생 있었으면 좋겠던 그 스무살 진짜 아... 이제 작년 이맘때만 해도 스무살, 그러니까 성인이 된다는 마인드로 아 진짜 엄청 좋아했었는데 아... 이제 드디어 스무살도 가네요 아하, 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네쑈킹님그러시고 근데 그럼 이제 된장이가 지금 나이가 몇이지? 된장이가 지금 나이가 몇이니? 형이 이제 2 1 살이 되고 너가 이제 몇 살이 되지? 몇 살이 되는데 아직.. 아 고2가 되는구나 고2가 되면은 이제 공부를 좀 해야될 나이지 맞지 왜냐면 이제 고3때부터 이제 고3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근데 고2 고2때 나는 참 상상을 해본다면은 어 고2때 나는 항상 학교 가면은 학교가 거의 수면방이었어어 진심으로 왜냐면은 형이 학교로 갔었을때는 학교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는거야 진짜 형이 그래갖고 형이 형의 썰을 좀 들려준다면은 고일때 고1 진짜 고1때는 형이 고등학교 이제 처음 왔으니까 와 공부 진짜 좀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갖고 좋은대학교 가야지 그래서 이마인드로 탁 하면서 공부 딱 하고 도서관은 안 갔지만 학원은 남겼지 형은. 야, 학원에 가면서 이제 공부를 좀 겁나게 했지.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성적도 어느 정도 잘 나왔다. 야고 형은 고등학교에 있는 때는 점 정말 나왔나? 감사합니다. 어. 아추천 오마바 나왔다 나왔는데 이제 고이 때부터는 공부가 좀 실증이 났지 형이. 음. 고이 때좀 마인드 시잘 잡아야 돼. 원래 애들이 좀 고1때 공부에 좀실증나면서 이제 고2부터 제대로 해야겠다 이제 이런 말인데 형같은 경우는 좀 반대였어 고2때가 아 공부 이제 좀 1학년때 열심히 했으니까 좀 놀자 싶어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PC방도 댕기고 그냥 좀 어.. 학원가면 맨날 자고 그랬지 솔직히 학교를 형이 통학으로 1시간 거리였거든 결국 1시간 동안이나 이제 차타고 다니면서 한번 했는데 근데 한 시간 거리니까 이제 잠도 자기 되지 잠자고 이제 학교도 착했는데또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 푹 자고 그 다음에 급식 시간때 급식 시간때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 이제 배고파 배고프니까 이제 일어나지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밥 먹었을까, 피곤하네. 결국 점심시간부터 이제 쭉 자는 거야. 쭉 자고, 이제 한, 한, 그 뭐야, 이동 수업이 없을 때는 4시 반까지 그냥 풀어 자는 거지. 근데 쌤들도 깨워야 되는데, 잘안 깨우는 쌤들도 있고, 깨우는 쌤들도 있는데, 깨우면은 잠시 일어났다가 이제 비모상만 상태로. 어, 어, 이러면서, 뭐야, 뭐야, 이러면서 또 이제 휴먼 졸림체. 그 알죠? 휴먼, 휴먼졸림체라고 또 이제 피곤하면 은짠 이제 꺼지면서딱 이제 하는 그러면서 이제, 아, 탁, 이제 다시 자고 다시 자고 이제, 그럼 이제 그때쯤 이제 센도 포기해 그러면 이제 거의 집에 갈 시간 한 4시 20분이었나 그때 끝난 시간이 그래 갖고 그때쯤에 끝나서 이제 집으로 다시 가지 가는 동안에 도또 잠자고 또 이제 어 학원 도착했다 학원 도착하면 또 도착하자마자 또 자고 사고 이제 한 11시쯤에 학교 끝나면은 아 학원 끝나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잠이 안와 <웃음>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야 잠이 안와 아침부터 쭉 자니까 와 그러니까 형이 학원비 내다버린 케이스지 형 같은 경우는 음. 잠이 안와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새벽에 애들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톡 보내는 거지 애들아 새벽 놀할래 그때 당시는 그, 뭐야, 방송하기 전이니까, 어. 새벽 를 할래? 이러면서. 만약에, 방송을, 방송을 근데 내가 거의, 고의 마지막 때쯤 했다. 어, 방송을. 그랬고, 거의, 하여튼, 불타 이제 새벽 롤를 새벽 를 하면서, 한 새벽 3시? 4시? 그때까지 하고 다시 이제 자는 거야. 그럼 이제 자고 일어나면 또 이제 피곤하지. 어, 왜 이렇게 피곤하지? 계속 반복돼, 그냥.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치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그때부터 나시또 이제 정신차려서 그랬지 음 그리고 이제 고2 마지막 때 어? 뭐지? 유튜브를 보니까 어? 재밌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 마인드로 이제 유튜브를 맨 처음껏 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냥 한번 업로드식으로 그냥 뭐컷 편집해가지고 한번 했지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TV도 하게 되고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지 음. <목소리>